안녕하세요. 이번은 데스... 모아이 미션 오일 트랜스퍼 케이스 디퍼런셜 그리고 파워 스티어링 오일 교환입니다. 먼저 미션 오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적정 온도에서 기존 미션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유온이 지나치게 높으면 열화로 인한 변형을 야기할 수 있고 너무 낮은 경우 내부에 생성된 찌꺼기나 부유물이 잘 배출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용유의 상태가 예상대로 좋지 못합니다. 완전 검은색을 띠며 악취가 풍기는 것도 오일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네요. 드레인이 끝났으면 오일 팬을 탈거합니다 모압의 경우 간섭되는 부위가 많아 약간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오일팬을 기울여 남아있던 오일을 먼저 배출시킨 후팬을 탈거합니다. 색가루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슬러지가 많은 편입니다. 마그넷은 정상적인 마모에서 오는 색가루를 포집하는 역할도 약간 하지만 사실 제대로 된 역할은 필터가 하게 됩니다. 대신 이 마그넷은 포집된 색깔의 양이나 형태에 따라 이상마모나 파손된 부품이 있는지 점검하는 일종의 점검창으로 보는게 맞을 것 같네요. 밸브 바디를 잔유물이 남지 않는 전용 세정제로 클리닝한 후 잠시 방치해둡니다. 신품 오일팬을 조심스럽게 결합 후 손으로 펜 볼트를 돌려줍니다. 수공구를 사용해 볼트를 가체결해주고요. 최종적으로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줍니다. 원을 그려가며 다시 한번 토크를 확인해 주고요. 오늘 교환될 오일은 ZF 라이프가드 플루이드 6 즉, ZF 6단 정품 오일입니다. 공식 수입원을 통해 공급받는 오일로 신차 때 초도 충진유로 사용되는 오일과 동일한 스펙의 제품입니다. 변속기 제작사가 직접 공급하는 오일이죠. 좀 전에 장착했던 오일 팬의 모습입니다. 오일 필터와 일치형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미션오일과 마찬가지로 공식 수입원에서 공급받는 제품입니다. 더불어 고무 재질의 오일팬 가스켓과 일체형 필터, 마그넷, 그리고 드레인 플러그가 신품으로 교체됩니다. 미션오일 주입기를 통해 신류를 주입할 건데요. 라인 세척을 먼저 실행 후 신류만 남을 때까지 세척을 진행합니다. 신류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끈 상태에서 3m 가량을 선주입 후 시동을 건후 나머지 정량을 주입합니다. 주입이 끝났으면 주입구 플러그를 닫은 후 PRND 변속을 진행합니다. 변속 과정이 끝났으면 시동을 끄고 차량을 방치해줍니다. 레벨링 작업이 가능한 온도를 맞추기 위함이죠. 다시 시동을 걸어 한 차례 변속을 진행 후 미션오일 레벨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미션 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재빨리 레벨링 플러그를 체결해 줍니다. 레벨링 작업은 45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해 주고요.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이제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 교환입니다. 트랜스퍼 케이스는 변속기에서 출력되는 동력을 가장 먼저 받아 전후로 적절하게 배분해주는 장치입니다.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부품이기도 하며 오일의 중요도나 부하도, 동력 전달 장치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플러그를 개방해 사용률을 드레인합니다. 냄새가 정말 역하네요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보입니다. 준비한 신류는 현대모비스 정품으로 준비했습니다 모아비의 경우 상시 사륜과 파트타임 사륜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사용되는 오일이 다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못 주입하게 될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상시 사륜으로 TOD 오일이 들어갑니다 사용률을 1차 배출 후 신류를 이용해 기존 사용률을 밀어내 헹궈줍니다 드레인 플러그에 셀프 락킹 플로이드를 도포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드레인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신류를 주입합니다 마찬가지로 셀프 락킹 플로이드 도포 후 토크 체크를 주고요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이제 디퍼런셜 오일 교환입니다 먼저 프론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기존 사용률를 드레인합니다 배출되는 색을 토대로 보아 상태는 다소 불량해 보입니다 그래도 티시 오일에 비하면 상태가 정말 좋은 편이지만요 신품 와셔로 교체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해 주고요. 디퍼런셜 오일은 TC 오일과는 다른 규격의 오일이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SA e 7 5 w 9 0의 GL5급 오일로 마찬가지로 순정 오일로 준비했습니다. 오버필 방식으로 신유를 주입합니다. 과주입분이 다 나오게 되면 신품 와셔로 교체한 주입구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토크 체결하고요.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이제 리어 디퍼런셜 차례입니다 프론트에 비하면 정말 쉽습니다 딱 하고 나와있으니까요 작업은 프론트와 동일합니다 후륜 기반의 차량인 만큼 드레인된 오일의 상태는 프론트가 비교해 불량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워스티어링 오일입니다. 고객님께선 핸들이 너무 가벼워 주행중 안정감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셨는데요. 특히 고속주행시 큰 불안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해당 차량의 등급에는 속도 가변형 파워스티어링이라 오히려 고속에서는 무거워야 하는데 말이죠. 진단기을 통해 가변제어 신호값이나 기타 제어는 정상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오일을 확인해보니 악취를 풍기며 물같이 옅은 검정색 오일이 존재했습니다. 해답은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작업방식은 석션과 주입, 순환, 이사가지를 반복하면 됩니다. 완전하게 색이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아비에서 배출된 오일들의 모습입니다. 좀더 자세히 확인해볼까요? 먼저 티슈 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은 기존 사용류, 우측은 신유의 모습입니다. 색깔은 물론이고 점도부터 확연히 다른게 관찰됩니다. 디퍼런셜 오일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차이점이 관찰됩니다. 미션 오일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워 스티어링 오일의 모습입니다. 플러그 와셔는 모두 신품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의 경우 변속 충격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TCO 초기화를 진행합니다. 기존 오일의 변성이나 점성의 변화가 심해 그에 맞게 잘못 학습되어 있는 경우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초기화를 진행할 경우 불편한 점들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 코드 여부도 확인합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테스트 드라이빙을 통해 차량을 체크하면 작업이 종료됩니다. 핸들도 묵직한 느낌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감